우리는 확고한 의지를 담고 주위를 밝게 하는 행위를 촛불에 비유한다. 불가에서도 초는 향꽃과 더불어 부처님께 울리는 가장 뜻깊은 공약물로 꼽힌다. 자신의 몸을 태워 세상을 밝히려는 숭고한 희생정신. 그것이 바로 불가에서 말하는 덕목 가운데 으뜸인 보살도의 정신이다. 프랑스의 철학자이자 문학가인 가스통 파슐라르에 저서 불의 정신분석, 족불의 미학 등은 우리에게 널리 알려져 있다. 그는 우주를 물, 불, 공기, 흙등 사원소의 개념으로 분석하고 어떠한 정신적 요소에 의해 사원소가 결합한 것이 생명체라고 말한 바 있다. 다분히 불교적인 바슐라르의 사상 중 가장 흥미로웠던 분야는 명상이었다. 그는 우주의 실체를 포함한 모든 것을 인간의 명상으로 파악할 수 있다고 하였다. 한 자루의 촛불에도 우주의 진리, 생명의 원천이 담겨져 있다는 것이다. 바슐라르는 촛불의 불꽃에는 지순해지려는 인간 이성의 의지, 높이 오르려는 정순한 고요, 불순한 것을 태워 없애 깨끗한 곳으로 다가가려는 생명의 본래적 바람, 촌농은 녹아도 불꽃으로 살아남는 되돌림의 법칙 등이 있다는 것을 깨달았으며 이것이야말로 그가 촛불을 숭배하는 이유라고 밝혔다. 또한 촛불이 지순한 정신으로 끝없이 자신을 태우듯이 인간도 가장 정순한 마음으로 명상에 잠겨 염원하면 무엇이든 이룰 수 있다고 말하였다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세상 만유의 진리를 깨우치신 것도 바로 이 선정을 통해서였다 7년 고행 끝에 부처님은 육신을 괴롭히는 고행이 바른 수행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고 보리수나무 아래 가부좌를들고 앉으셔서 고요한 산매에 드셨다 이 같은 산매 속에서 어느 날 부처님께서는 샛별이 떠오르는 광경을 보면서 호련 이것이 있으므로 저것이 있고 저것이 있으므로 이것이 있는 인연연기의 진리를 깨달으셨던 것이다. 어쩌면 바슐라르도 깨달은 선자의 한 사람일지 모른다. 부처님을 깨달음으로 인도했던 샛별이나 바슐라르에게 해안을 던져준 촛불은 모두 어둠을 밝혀주는 빛이라는 점에서 일치하기 때문이다. 처음 그의 저서를 접했을 때는 어렴풋이 그럴 수도 있겠다고 생각했지만 사실 명확하게 이해되지는 않았었다. 그런데 얼마 후 바슐라르가 말한 촛불의 체험을 직접 경험하게 되었다. 어느 늦은 밤이었다. 글을 쓰던 중 정신을 가다듬을 유량으로 촛불을 켜놓고 부처님과 바슐라르를 생각하던 중 문득 머릿속에 깨달음이 스쳐 지나갔다. 아니, 깨달았기보다는 오련이 보여졌다는 표현이 더 맞을 것 같다. 우주의 근원, 정신, 이성, 영혼, 운명, 법칙, 그리고 진리라고 불리는 모든 비물질적인 요소들이 한데 모여있는 그곳이 필자의 눈에 비쳐졌다 그곳은 마치 콜타르 석탄을 걸류할 때 생기는 흑색의 끈끈한 액체가 부글부글 끓고 있는 것처럼 액체도 아니고 고체도 아닌 끈적끈적하다고 느껴지는 물질들이 가득 차 있었다. 세상의 모든 비물질적인 요소가 이곳에 모여 있으며 현실 세계의 일은 이곳의 반영이라는 것이었다. 누군가의 말로 설명하는 것은 아니었는데 몸으로 그렇게 느껴졌다. 그곳이 이 지구의 상공에 있는 것인지 아니면 지하에 있는 것인지 이것도 저것도 아니라면 자원을 달리하는 곳에 있는 것인지는 알수 없었다. 내 정신의 에센스도 그곳에 한데 어울려 있다고 하였다. 평소 우리 같은 범인은 우리의 정신 세계가 그곳과 교통을 이루고 있다는 것을 전혀 느끼지 못하는데 이는 정신세계가 정순하지 못해서라고 하였다. 만약 어떤 사람이라도 정순한 명상으로 정신세계를 가꿀 수 있다면 이곳과 직접 교류, 교감이 가능하다는 것에까지 생각이 미치자 그동안 바슐라르의 말이 가졌던 의문을 말끔히 씻어낼 수 있었다. 어떤 사람이 어떤 일을 간절히 원하고 바랄 때는 그의 정신이 맑아지고 높아지는데 그 극단이 이곳 근본세계에까지 이르는 일이라는 것을 확연히 깨닫게 되었다. 마침 그때 나의 생각은 통일 문제에 다있었다 쓰고 있던 글 때문이었다. 만약 나한 사람이라도 진정지순한 마음으로 통일을 염원하고 이를 간구한다면 통일은 반드시 이루어질 수 있다는 확신도 서게 되었다. 인간에게 운명이 있듯이 국가에도 운명이 있다. 한 사람이라도 정순하게, 나라를 걱정하고 잘되도록 염원한다면 그의 정신은 근본정신에까지 이르게 되고 그 속에 묻혀있는 나라의 운명이라는 에센스가 서서히 움직이게 된다. 이것이 바로 한 사람의 명상이 모든 것을 이룰 수 있다는 바슐라르의 논리에 대한 설명이자 실체였다. 이를 깨닫는 순간, 나의 몸속에서는 말로 형용할 수 없는 엄청난 화학적 변화가 빠른 속도로 진행됨을 느낄 수 있었다. 의학적으로 말하면 t 인파구가 형성되면서 마치 폭포수처럼 엔돌핀이 쏟아져 내렸다.